안녕하세요, 알로에입니다. 아, 이번 동영상은 갑자기 찍게 됐는데요. 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레춘 씨 캠핑카의 레춘 씨가 그 세면대 배수관에서 냄새가 올라온다.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또 우리는 자작할 때 어떤 걸 신경 써서 해야 될까. 이게 꼭그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이제 들어본 얘기로는 캠핑가에서 악취가 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 오수통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부분은 세면대, 싱크대, 샤워실, 배수구, 변기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오, 오수통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냄새가 올라오고요 그러면 집은 어떨까 집도 하수관에서 냄새가 올라올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막을, 막는 방법이 여러 가지 트랩으로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 고임 방식으로 냄새와 벌레를 막아요. 그래서 이런 S 트랩, U 트랩 또는 이렇게 그 드럼 형식으로 되어 있는 트랩, 보틀 트랩 이런 예를 들면 싱크대가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물을 막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하수 냄새때문에 뭐 곤란을 겪은 적은 없거든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캠핑카도 집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베스트트랩이 어떻게 해서 문제인지 시공할 때 어떤 걸 주의하면 되는지 알면은 어, 그 냄새에 시달리지 않게 될 거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오수통은요 상온에서 금방 상해요 그리고 어 날파리 벌레까지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꼬이게 되, 되거든요. 물론 아주 물이 작으면 고인 물이 작으면은 이게 상하거나 마르면서 냄새가 다시 날수 있어요. 그래서 봉수의 양, 고인 물의 양이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는데 물의 양이 조금 적당히 많다면은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끔씩 락스물 뿌리면서 청소를 해 주면은 어, 됩니다 그래서 꼭 트랩이 있는 방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어, 캠핑카의 싱크대도요 집에 있는 싱크대 크기 처럼 큰건 아니더라도 소형 싱크대에 트랩을 사용을 하셔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냄새가 역류가 되지 않거든요 그 하부 공간이 아깝다고 설치를 안 하시면 은안되고요 어, 카라반용 싱크대에는 직관으로 배수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경이 안 맞으니까 가정용 싱크대와 배수트레블의 조합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가격도 저렴하고 주택용 검증된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좀 좋고 또 찌꺼기 거름망도 있어서 작지만은 이런 게 있어서 좀 음식물 찌꺼기가 배수관에 끼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림 보실게요 이게 이제 소형 배수구 트랩이에요 싱크대 베스코 트랩이에요 대형은 이제 완전 큰거 있죠 우리 지금 싱크대에서 사용하는거 1m 짜리 싱크대 사용하는건 되게 크고 요건 좀 소형인데 그래도 있을건 다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유튜버 강희님의 영상에서 발췌해 왔는데 이분이 캠핑카에 이제 시스템을 설명하시면서 요걸 가져오셨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작은 싱크대하고 요 소형 베스트랩을 이렇게 연결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보통 이제 그 지금 캠핑카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이게 도메틱 싱크대예요. 이게 굉장히 예쁜데 고급스럽고 가격도 한5 0만원 정도 내외 정도 하는 등 이게 좀 싸진 않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직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걸음망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냄새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걸음망도 없이 이렇게 간단한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어, 방법이 하나 있다면은 완벽하진 않은데 이걸 좀 길게 해서요 얘를 한번 이렇게 꼬아서 내려가면 여기 물이 좀 고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꼬아서 타이 백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그래도 안 하는 것 보단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건 세면대 인데요 세면대 같은 경우에도 그냥 파이프로만 하시면 안되고요 파이프도 이렇게 U자로 접을 수 있는 스인레스 관이 있어요 이런걸 사용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어, 냄새 차단 배숙으로 해서 제트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트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세면대도 이제 문제는 욕조의 배수 트랩 인데요 요거는 높이가 낮다 보니까 직관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욕조가 거의 이제 기울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가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꼬아서 이렇게 나가는 방식으로 하던지 해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마지막 방법인데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냄새를 막을 수 없다 한다면은 이건 SOG 시스템인데요. 이게 포레스트 RV에서 팔고 있어요. 얼마 전에 수입해서 쓰셨다 그러는데 여기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한데 어 블랙워터나왜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오스통에도 설치를 하셔갖고 미니 환기 장치를 달면은 계속해서 냄새를 빼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이 안 된다 하시면은 악취가 심해서 정이 안 잡힌다 이러시면은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